비안 온다고 돼 있었는데 어, 오늘 날씨 괜찮, 어. 그래도 괜찮았어막 아, 이렇게 늦게나 어.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 어, 그래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비더 음. 오네. 언니 인바디꼭 받아. 그 점수 알려줘. 못해, <웃음> 네, 네. 안 되니까 안 해줬겠지 옛날에 이 밑으로 우리 놀았던 것 같아. 여기 길이 저기 마이어 덕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 <웃음> 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기 밑 다리 밑에서 지금 당황한 거 보여.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늘 피하다고 면서 이렇게 리고 나한테 우리 이렇게 조그강지 이러면서 그러고 계시잖아다이 있어서 얼마나 행이야 피할 수 바람은 피할 수 없어 비 정도 걷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 여기 가면 카페가 있어? 진짜는데 지도가 쭉 가봐 그러 이리로 뭐야? 보호 예. 근데 지났는데? 여기 서는 거. 아까 엄청나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음, 왜냐면 거기서 딱 앉아서 먹으면 끝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저기 아니야 저기. 느낌상 지금 그래서 들어가 걷는 거야여기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또갖다돌아나라 <웃음> 이렇게 얘는 유턴이 없잖아 그래 끝까지는 어차피 왔는데 아다 알고 다 덕분에 그래. 내 비교를 보내 그렇지 어, 고마워 언니 언니가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보겠어나 이렇게 자상함이 있어 어머 여기 의자도 끝내준다 여기 비오는 날에 샌드위치 먹고 끝내주게 되 여기다 세울라고? 응 잠깐 세우고 찾아볼라고 뭐배 이거 그 카페를 카페를 굳이 이렇게 찾아야 돼? 아, 이렇게, 아 인터넷으로? 나도 어 인터넷으로 나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찾겠다는 건줄 알았잖아. 음, 그렇지 않아. 음. 진짜 내가 어딘가서 한번 걸라 했는데 날씨가 <웃음> <시간> 안 도와주네. 그래 <웃음> 내가 어디가서 골라 했는데 다시 가보자. 2분 가래. 돌아가면 되지? 음. 음. 가자. 음,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데 지나오면서 못 봤나? 그래. 음. 볼 수도 있지만. 싫어. 그래서 지금 뷰를 봤잖아. 음. 여기도 뭔가 또 짓고 있잖아. 여기 진짜 날씨 좋은날 하면 좋겠는데? 아 가라. 내일도 비 오는데. 내일 비가 와? 내일도 아도 좋아. 언니가 눈이 나쁜 건 아닌가? <웃음>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미안. <웃음> 안 그랬으면 전리 갔잖아. 뭘 <웃음> 얘기해 주길 다행이지. 그러면서 들어오는 차를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막 빵빵하고 막오 일리오는 거야? 인생수고 막 손가락 욕하고 막오 일리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웃음> 저쪽에서 한숨 쉬면서 <웃음> <웃음> 내가 피해가야지 모르 동양여자들이 뭘 알겠노 숙제 <웃음> <그렇지. 웃음> 나쁜 사람이 이기는 네.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웃음> <웃음> 그러면서 아 백인만 있던 뉴질랜드 좋았다 이러면서 인종차별질자가 <웃음> <이러면서 웃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여야 돼. 파킹. 어, 이거야. 어, 이건데. 여기 들어가서 코킹을 코킹을 해. 풍수비 크루징 클럽인데. 이건데. 뭔지 모르겠네. 없는데 오늘? 카페는 없어. 아마 없어졌나가 아니야. 그래서 저기도 와서 있었는데. 아 어,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있을겠다. 어, 그래 음, 이쪽, 아 저기다, 저기다. 여기로 되나? 어디지? 저쪽인가? 뭐또 있어 여기? 어... 방금 가봐 가봐. 방법이 있어. 어디로? 저쪽으로? 어. 방법이 있어. 아 어, 저쪽에 파킹맛이 있구나? 어. 괜히 여기다가 무슨 크루즈 어쩌고 하는데만 하는분들이 했다고 막뭐 했구만. 어그 저게 롤오 병원에서 이제 멜칸 신입 직원을상대로 웰컴 세션을 한 거야 음. 나 지금 계속 걱정이야 왜? 차를 밖에 쪽에다가 내가 주차를 했는데 너무 안 된대 아니 근데 티켓이 날라올까 봐 우쪽에어그니 그니까, 그저쪽그 없었어? 그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이렇게 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맙다 저렇게 써줘서. <웃음> 그렇지. 어, 우리는 저쪽으로 뭐 들어가는 건 없구나. 어. 그러면 그냥 우리 왔던데다가 세우면 될것 같아. 다시? 어, 들어가서. 우리 저저저 길목 있잖아. 저런데 세우면 되는 잠깐만.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지? 어, 저로 가면 되지. 어, 절로 가면 되지? 다다이운이같게 이렇게, 이렇부에 그럼 되겠다, 이지게러면게이금게 음. 뭐, 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싱 i h 부 u e 릉 e r r 뭐 처음 싫어 모는 자꾸 짜가 봤다. 의미 없이 그냥 보겠지.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나와도 되는데. 들어 볼게. 빛진이서 저기로 한번 들어가서 맞춰야 되겠다. 내가는 해줄게. 음. 나왔던 걸한번 해봐. 저기 음, 저기 있는 거 번지 그그 아이미 어디서 어디서 번지를 대리 어디인가 고가겠지아무도안 아 보는데서 뒤로 밀아 밀겠지? <웃음> <웃음> 엔트리구나. 내가 지금 그집 엔트리가 없는데 지금 가 내가 카톡을 보낸 사이에 목숨에 위험을 느끼는 일이 음. 있었네 음. 어, 그렇지 저쪽으로 가는 거였나봐? 어. 음. 잘못하면 큰일 날까 했다 여기 이런 사람들 많아서 이거 만들어놨나봐 그러니까 노란 저거 아, 다들 한 번씩 해갈 리 들어왔다 어, 이게 뭐야! <웃음> 휴지는 자신 없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바다 어. 예쁘다고 바다가 음. 오늘 되게 열심히 움직인다 그렇지 그래서 직 진료가 빨랐구나 어쩐지 그리 안생겼어 둘이 주차까지만 되는 거였어요 진짜 생각했잖아 사람들이 또 매대 차선으로 나있나아 <웃음> 정말 혹시 뒤에 시려갈까요 그러또까딴 음. 길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나? 다른 길이 없었어 그런데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아까 저쪽으로 셋서 들어갔었어야 되나 봐아 그래? 네. 음. 너무 음, 많이 돌아가면. 걸리는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절차 어, 나오는 대로 뭐 들어온는 아니다 나오는 게 아니었네. 할수 있을거라 내 예상은 틀렸군 두드려보고도 못가겠어 <웃음> 언니나 나나 둘이 합쳐도시 두드려보고도 못가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 그래 쓸데없는 희망 따위 버리자 그럼 쓸데없는 낙간주의 이런거 버리고 그냥 아 안되는거 안되는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 나가면 되지 나갈 수 있나? 어, 바로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돼. 응. 여기가 좀 애매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고 들어오래. 응. 그렇지만 언니가 뭐 응. 응. 들어왔으면 됐어. 차가 작아서 갈수 있어. 응. 그 차에서 클럽 갈때 그랬지. 아니, 아까 밥 먹은 애들이 나갔는데 이제 나가네. <웃음> 아까부터 계속 헤매나.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다는 거 알겠어? 어. 아까 아 공사 거 길이네 이제 어, 어, 어. 이해했했어데어 어떻게 이 길을 져져나는지 계속 n t k 반복하하 h 하 t 그냥 구글 I 을 따라. t k n 나 w w 내가 카페를 다시 찍 d o n 런 know 있겠다. <웃음> 아 t 그 길이잖아. 이거 t know <웃음> 한번 확인해 봐 아우, 미치겠네 음. <웃음> 뭐야 언니, 카페에 다시 가는 거야? <웃음>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 길을 따라 가나 보다 아까는 밑으로 갔고 이제 고속도를 아, 빠지는 거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음. 근데, 어. 풍리적이다, 그래, 나름응이무거 음. 언니 좋았어. i d I don't know what you 친구 e I s a 가 d I'm going to go to the h o 어 s e I'm going to go to the 이렇게 저거까지 끌어가다니, 대단하다. 저 수영 미션 되겠어? 좀더 밟아. <웃음> 미안해. 경찰에 걸리면 제가 한게 아니고 그냥 갈아으면좋는데요 <웃음> Hello Yes, what can I do for you? Joseph, oh Maybe I can one, one, pick one v e h i l f of him So if you have any message, I can deliver to him Which suburb you are in? Where? h a k u r a n g a That's amazing. So uh, would you mind text me your address and um, maybe few photos of your the scene so I can arrange the, uh, the quotation a You can send me through your text number or text number. But you can send l s e n d photos to this number, or you can send me email. I can text you our email address. Yeah,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Bye. 그, 태어나게 된다는. 뭐야 전화를 그래. 어. 아, 니태연는데내가 <웃음> 깜짝 놀랐어. 가 어, 어, 돈이 니가 는데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받아야지. 진 니가 니